오늘은 아니아니 요리교실 25탄으로 김치 마레이국수를만들어볼거예요 간장, 김치국물 1컵, 참기름, 설탕, 식초, 신김치, 고춧가루, 국수 2인용 그리고 신김치가 필요해요. 1. 신김치를 썰어주세요. 이 김치 국물 한 컵을 부어주세요 제가 천천히 했었다가 한 번에 붓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컵을 부어주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총두 숟가락, 참기름 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다 간장 두 숟가락, 고춧가락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채썰기를 하여 얇게 썰어주고 물한 컵을 부어줍니다 저기 물한 컵은 김치 육수를 만든 곳에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오이썰기 말고는 여태까지 제가 김치 육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서 물한 컵은 김치 육수 만드는 곳에 부어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냄비에 물을 넣어 팔팔 끓인 후 2인용 국수 소면을 넣어 주세요 반드시 물이 팔팔 끓는 물에 국수 면을 넣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7. 물이 끓으면 차가운 물 반컵을 조금 넣어서 국수면이 잘 삶아질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국수를 3장 국수면을 3장 8. 삶은 국수면을 건져서 체에 담아서 차가운 물에 헹궈줍니다. 9. 썰어놓은 김치 그리고 오이를 세팅을 해주세요. 만든 기, 김치 육수를 세팅한 면 위에 부어주세요 가득가득 담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득가득 담자 가득가득 담자 제 거를 했을 때 이제 엄마 꺼도 김치를 올리고 오이도 넣어서 담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김치 육수를 부어 주세요. 1 1 끝으로 삶은 계란을 데코로 올려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위에 얼음을 넣었습니다 먹고 나서 다른 레시피를 보니 썰어놓은 김치에 양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김치를 양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까 참고싶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김치 양념하는 방법 참기름 조금 설탄 한스푼 참깨 조금을 넣어주시면 김치 양념이 된다고 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시원한 김치말이국수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안녕.